자 자발 제드 이특 시작하겠습니다 죽을래요? 아, 그만해요 야 저거 이레필각 볼만한데? 오 진짜 딸만하다 라인 밀리자 일부러 아 맞았으면 안 됐는데 못 보겠다 내가 공파 방금 안 맞았으면 들어갔으면 킬낼수 있거든요 나이스 빠져. 오케이 노플 이러면 이러면 다음 턴에 무조건 킬각 보죠 앨리스랑 함께 와 모모 오오 오, 잘했다 모모야 나이스, 앨리스 와 너무 행복 한데, 니네 이렇게 해 주면 넌안되 겠다. 대포 값좀 해라. 까이 어... 그냥 하루종일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나이스 <웃음> 근데 이번판 님들 집개 많이 간다 그쵸 편집하기 이러면 빡센데 야 이제 자발 나왔으니까 자발 시콤보 해보자. 무조건 발동 조건 선궁. 오, 셋. <웃음> 맛있다야. 야 아, 많이 맛있는데, 이거? 상대 입장에서는 서커스 보는, 보는 줄로 알걸요 와, 풀날 뻔 했다잉. 한번더 해볼게요, 자발 공부. 가자, 가자, 가자. 풀 쓰고 가자. <웃음> 족 같거든. 어, 당한 사람은 진짜 족 같거든. 아, 이게 어케 쓰는지 알겠네. 무조건 아래, 아래에 써야 되네. 아래로, 아유, 저 이거밖에 못쓸것 같아. 요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긴 한 잡았다. 나이스. 안 돼. 우리 오후 한타하면 절대 질 수가 없다. 나도 이제 끝내고 싶다. 오케이. 내가 만든 오 대박! 나이스. 아 지금은 랩랩랩雷 랩차... 랩차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雷雷자 아무튼 오늘 제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한판 더 해보죠 트랙제즈이오케이요 W 궁 자발이 뭔소리에요? 2분 10초? 소사의 협곡에 오신 어? 아이씨야, 아, 이거 어떻게 따라해? 이거를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, 이씨안 된다고요. 이거, 이군 아, 장난해요. 이걸 왜 해요? 이거 뭐뭐안 해요. 그냥 이거... 사, 3분 오케이. 가장 많이 본, 다시 본... 다시 본 장면. 어? 아, 씨... 아 이걸 오케 하려고 도대체 이걸 누가 따라해요 아니 자궁 누르고 더블 아 이건 안되네 봤어 봤어 봤어 봤어